여기 있인거아네요 비가 이 둘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겠다 배도 고프고 비는 오고 적적하네뭘 음, 먹지? 라면도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? <웃음> 나리식당 갈어 냉삼? 와. 너무 좋죠? 러분 너무 좋여러 <웃음> 여러분, 저는 고기 러으러 혼자 러기구러러분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고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는잘 지내고 있어요 고생했어 날 위해 달려주느라 저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한정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랜만에 갔다 서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여기선 이랬지 그리고 저기선 저랬지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먼저 기다려주셨어 이런 건 이제 손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건손한번딱 <웃음>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신사의 품격이죠 자 우리 한번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가보러 가겠습니다 한정식 부셔 공기 바람대로 예, 좋은 카페 카페 사치 사치 사치 우리 저거 카페 비싼 카페 가보자 우리 맛있겠다 아 저는 오늘 누룽지 여기, 여기 먹는거 빠르게 돌리면 나 계속 이러고 싶지? 저희는 어디 가고 싶은 곳. 아기름 넣어야 된다, 요 쪼봐, 영, 쪼봐, 영, 쪼봐, 영 그치만 가나요, 가나요 사람이 온지안오지 슬금슬금 머리를 내밀고 회사에 그 정말 비싼 명품이 뭔지 알아요? 바로 여러분 <웃음> 내가 옛날에 부산 친구랑 여기 로데오 왔는데 내가 친구를 데리러 가야 됐어요 어디냐, 어디야? 모르니까 뭐 무슨 비닐이 보인데 물고기 비닐, 그게 뭔줄 알아요? 바로 저 앞에 있는 <웃음> 진짜로 로데오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다들 아시죠? 이게 물고기 비닐이 돼버려 죽어요.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좋은 게 일단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, 수 있고요. 어, 뭐, 그리고 이렇게 차들, 서 있는 차들 구경할 수 있죠.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패션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요즘은 어떤 가게가 들어왔나 이런 걸볼수 있죠. 있는 지금 어디 가게요? 어디가 있지? 진짜 저근 제가 진짜 안 돌아다녀요. 일단 갈까요? 30분만 가면 돼. 남산 아 남산 이쁘다. 남산 괜찮거든 저기. 진짜 진짜 남산 내가 진짜 연, 연습생 때 많이 갔지 가자 자, 음, 음, 음, 노래 들어야겠다 뚱뚱 1등 당첨을 네. 원하시나요? 당첨 네. 가능성이 높은 로또 1등 당첨 가자! 꽃이다 고꽃 진짜 이쁘다 이풀 <S emotionally>. <불> 초록색이 눈에 좋대요 지금 이제 오른쪽 차에 타야 되죠 좋아요. 북섬 북섬 가도겠다. 북섬 한강도. 그럴까? 가까운데로. 어 그래야 되지. 한강도. 그래서 돌려야 되죠. 돌려야 돼. 나도 가, 가도 되는 방향 거죠? 어, 가까운데.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생각에 보이 주차장이 아닌데? 좋아요. 똑똑 동게계안 돌아봅시다. 이차이 있는 줄 하겠다 아니, 놀이동산 온거같아 놀이동산 <웃음> 이쪽은 좀 그러니까 그럼 저쪽으로 합시다 오케이? Okay? 예. Yeah. 우리 <웃음> 다 같이 5분만 잘까요? <웃음> 이렇게 때론 생각 없이 여러분 답을 정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네? 좋죠. 얼마나 좋아요. <웃음>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생각 정리도 하고. <웃음> 생각 전에는 이렇게 좀.